자 형들 이제 자 착석 하세요 자다 앉으세요 클레드 콤보 강의합니다 자룬 설명부터 천천히 할게요 룬을 왜 이렇게 드냐면 룬에도 되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배를 들었을 때 돌발 일격에 굶주리 사냥꾼을 든다던가 아니면은 마법에서 깨달음의 주문 장려를 든다던가 아니면은 결의에서 뼈방패 의 과잉성장이나 아니면은 철거의 뼈방패를 든다던가 이게 되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더 비스킷하다가 시간 왜곡 물약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왜 절대 집중에 폭풍의 열집이냐 이게 제일 세요 중반에 20분 30분 넘어갔을 때 딜이 제일 센건이룬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딜이 센건이룬이고 대신에 공성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철거가 훨씬 좋겠죠 안정감이라던가 뼈방패와 철거가 안정감이나 공성에서는 좀 좋고 뭐 집에 돌발의격의 굶주린 사냥꾼은 굶주린 딜은 좀 모자라도 굶주린 사냥꾼이 피흡을 메어주면서 지속력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비스킷배달의 시간횡공물약은또 다시 탈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이거는 템창이 모자라요 그래서 안 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클레드 기본 콤보가 있어요 기본 콤보가 뭐냐면 EQ, 평, 평, 평, 평, E 이렇게 쓰는게 기본 콤보입니다 이게 공속이 낮아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콤보예요 다시 EQ, 평, 평, 평, 평, E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프같은 친구들은 앞으로 도끼를 던지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E 왔다갔다 하면서 좀 스트레스받게 해주면 좋거든 이렇게 2을 한번 써주면 은 만약에 뭐 일라오이 같은 얘가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영혼 뽑는 걸 쓰면 은 이렇게 2로 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해서 2을 빠르게 쓰거나 늦게 쓰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민 콤보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스킬 콤보의 전부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변형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이에서 거드라를 넣고 궁을 넣고 할 거예요 이큐 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거드라가 들어가잖아. 거드라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킬 사이에 거드라를 넣을 거냐, 아니면 다 끝나고 넣을 거냐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거드라 섞으면 스킬 콤보가 엄청 빨라져요. 이게 조금 더 그냥, 그냥 거드라를 안 썼을 때보다 스킬 콤보가 빨라요. 평캔을 한번 하다 보니까 거드라로. EQ 수평 거드라 2평 수평 이게 진짜 제, 이제 제일 빠른 스킬 콤보 가장 빠르지만 딜은 그렇게 제일 센건 아니에요 스킬 사이에 거드라를 쓰느냐 아니면 스킬이 아예 끝난 다음에 쓰느냐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처음 말했던 콤보는 스킬 사이에 거드라를 써서 최대한 딜을 빨리 넣는 콤보 이런 거는 이제 딜러들 암살할 때 쓰는 거고 이제 탱커나 지속 딜러들 싸움할 때막 뭐 스웨인 오른 사이온 뽀삐 이런 애들 상대할 때는 굳이 스킬 콤보를 빨리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타, 평타, 평타, 평타 한 다음에 거드락까지 박는 게더 세요 평타 한 대를 맨 뒤에 치면서 한대더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W4타의 공속은 공속대로 다받고 마지막에 평택까지 한번더할수 있어서 딜은 이게 제일 세요 자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가봅시다 첫 번째 콤보 이게 제일 빠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개 사이가 한 0.8초나 0.7초 차일 텐데 위에 콤보는 이 스킬 사이에 평타 버드락를 같이 섞는 거고 대신에 데미지는 좀 약해 조금 약해 뒤에 콤보는 평타는 평타대로 낮친 다음에 버드라까지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 콤보 두 번째 콤보 갑니다 그쵸 좀더 세죠 140 정도 더 들어가죠? 이게 마지막에 평타를 한대더칠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도망갈 수 없거나 나랑 맞딜을 하고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사이에 그 거드라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데미지 딜링을 많이 하는 거지. 대신에 첫 번째 건물는 되게 빨라서. 은신했을 때 암살하기 좋겠죠? 어디 이런 데부시에서두 번째 콤보는 이게 떨어져서도 해당하는데, 두 번째 거드라를 평타 마지막에 쓰는 걸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이게 클레드가 용기가 평타 한대칠 때마다 15씩 차거든요? 이렇게? 15, 15, 15, 15, 15, 60이란 말이야. Q 다 맞추면 8 5예요 그죠?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드라를 섞는 거지. 그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거드라를 뒤에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병탑, 병타병타병타 큐, 거드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 거드라를 4타가 끝나고 쓰면은 5대를 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 콤보고, 자 그다음에 큐로 시작하는 콤보가 있어. 2탄으로 큐로 시작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큐로 시작하는 거는 보통 어느 상황이냐면, 다리우스나 뽀삐 같이 좀 클레드한테 까다로운 스킬이 있어요. 다리우스 그 칼날 돌리는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피오라의 응수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스킬 이 있으면 막 진입을 하면 안 되거든. 이큐로막 진입하면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Q로 이렇게 간을 보는 거야. Q로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계속. 거리 안에서. Q로 간 보다가 이렇게 2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웃복서처럼 치고 빠지고 할때 Q 이로 들어가는데 Q 좀각 보다가 2. 이러고 튀는 거예요, 그냥. 이 슬로우가 끝나기 전에. 왜냐면은, 막, 막, 뭐, 잭스나 다리우스나 피오라 상대로 특정 스킬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들어가면은 두들겨 맞거든. 그럴 때는 이제 좀 답답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겉돌면서. 그럼 피오라가 응수 쓰는 거 무빙으로 피하기도 쉽고, 또 이제 다리우스 Q 스킬 같은 경우도 거리 잘 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당기는 질만 넣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있어요. 궁을 썼을 경우. 궁을 썼을 경우는 보통 Q2로 가는데 왜 Q2로 가느냐. 궁을 쓰고 EQ를 하면 어느 상황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나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EQ. 궁을 쓰고 EQ를 해버리면 Q가 좀만, 좀만 늦게 나가도 뚫어버려. 그치. 이거 그래서 궁 쓰면은 그를 뒤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맞, 잘안 맞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E를 쓰고 Q를 뒤로 하는데 Q가 자꾸 빗나가더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앞으로 하잖아. E를 여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손이 더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QE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QE를 하냐면 에어, 여 에어본이 있어. 보면 알겠지만 에어본이 있어요, 덕배. 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Q가 거의 확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Q를 먼저 걸고 대시를 붙이는 거죠 궁 쓰고 여기서 또 파생돼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봐봐요 궁을 맞춰도 얘가 대시기로 여기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궁을 써가지고 이너배 시간동안 이를 맞춰놓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비전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맞춰놓은 걸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e q 는 절대 안쓰고 Q1을 쓰던가 아니면 2만 쓰던가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도주기가 없으면 Q2를 하고 풀이나 도주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상대가 도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2부터 먼저 맞춰 그리고 때리다가 풀 쓰면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오면서 제가 콤보를 발견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정복자를 드시는 분들은 항상 이 스택에 대한 개념을 항상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막 Q를 쓰면은 정복자 1스택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다음 큐쿨이 오면, 오기 전까지 이 스택은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봐봐. 이거 큐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슬쩍 가서 평타를 하는데 쳐놓잖아? 다음 큐쿨이될 때까지 2스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다음 스택 때큐를 던지잖아요? 3스택이 돼요. 그럼 점점 공격력이 쌓여가겠지? 그리고 다시 평타를 슬쩍 쳐놔. 그럼 공격력 또 쌓였죠. 그리고, Q를 던져넣으면 전복자 5스택이 됩니다 이 정복 이것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추로 먼저 거리를 두고 괴롭혀 1스택 그리고 끝날 때쯤에 이 평, 평, 평, 평.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딜이 더 들어가겠지? 정복자 1스택을 쌓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정복자 스택이 끝나기 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에 이렇게 큐도 넣을 수 있거든.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세거든요. 이제 그게 있죠.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각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각도, 언제? Q랑 E를 찍고 W는 찍지 않았을때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상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가 있죠 플래드의 W 스킬이 온오프가 안되는 스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때 쓸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니까, 아니라서 어, 레벨을 올린 다음에 W 안 찍고 있다가 이제 들어갈때 W를 찍는거예요 원할때 W를 쓰고 싶어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각인데 원래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마 저번 패치에 붙인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안되더라고 원래 옛날에는 뭐가 됐냐면 EQ 하나에 평하고 W 찍으면 평켄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킬을 찍으면서 평켄을할수 있는 챔피언 어 근데 막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마 이렇게만 써야겠죠 원하는 타이밍에 W를 찍어서 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3렙이 됐다고 해서 W를 찍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갈 때 W 찍는 거죠. 어, 잠수... 자, 근데 저는 이걸 뚫었죠. 아, 형도 잘 보세요. 전 이걸 뚫었습니다. 봅시다. 봤어요? 뭔가, 뭔가 방금 뭔가 이상한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평타에 레이가 없었죠? 우리가 평소에 이제 버그가 있었을 때 쓰던 거는 이 q 형 찍고 W 찍으면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이게 원래 그건데 평캔이 이제는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번 더 했습니다. 플레드의 기본 스킬은 스킬 사이에 평타를 넣는다는 거예요. 기본 메커니즘은 패치가 되면서 이제못 하잖아. 그니까이 평캔 평타 딜을 대시로 스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타 딜레이를그니까 순서는 EQ 평 E 평, 어, 컨트롤 W 평평평평 이에요 <웃음> 개어렵지? 미쳤지 이거 난이도 나도 이거 거의 실전에서 몇번 써본 적은 없거든 아 이러다가 나도 픽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아 실수로 Q랑 이 e 찍었다 이러면은 생각이 꼬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 형들도 알, 알겠지만 봐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죠 여기서 들어가는데 봐봐 여기 평타 캔슬을 안했어 그니까, 한 틱이 모자라죠? 안 죽겠다. 평타 한대더 들어가서 죽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되면은, 원콤이 나요. 물몸인 아, 챔프들은. 평캐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고 되게 좀 그렇지만, 할수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살보가 보자 갑니다. 별 다섯 개. 장수 돌 콤보. 예, 네, 그런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스킬 콤보 다 됐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사용템을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용템. 용기? 자 일단은 티아멧 같은 경우는 라인을 정리하는 콤보가 있어요. 뭐냐면 EQ 힙. 티아멧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대인전을 또 설명해드려야 되잖아. 티아멧은 대인전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형 형. 그냥 평타 사이에 넣으면 돼요 아무데나 그래서 좋아하는 곳에 넣으세요. 보통은 EQ 사이에 t m s 을 섞을 수 있잖아요. 봐봐 이 e, 천천히 한 거예요 이게 E t m Q E t m Q 오케이 빠르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리븐이랑 약간 비슷해. 그래서 이를 맞을 쯤에 TMS면서 Q를 쓰면은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넣던가 아니면은 이게 빡세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 평타 사이에 넣어요 그냥. 아니면 EQ 티면에또 돼요. EQ 티면에또 돼. 뚫는 사이에 티하에서쓸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 아프다 싶으면은 그냥 평타 사이 에 티하면 넣으면 되지 이러면 돼요. 진짜. 어 티하면서 안 쌓여요? 오? 어? 자 그다음에. 마지막인가 이제 그러면 이풀 큐풀. 자 일단은 큐풀. 그냥 하면 돼요. 큐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니까 큐를 누르고 나서부터 큐를 던지기까지 살짝 딜레이가 있는데 Q풀, 큐를 하면 좀 늦는단 말이야. 그죠? 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풀큐에 이게 풀 큐. 이거는 큐풀. 조금 차이가 나죠? 이풀 한 다음에 설명해드릴게요. 투하고 0.1초 풀. 오, 그렇네. 야 좋다, 이거. 야 딱, 딱. 와, 더 좋다, 이거. 맞지? 더 빠르지? 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큐풀이 있으면 또. 떨어졌을 때 큐풀이 있어요. 자, 그냥 풀 큐. 그리고 큐풀. 큐풀. 큐풀. 큐풀. 오케이? 이거는 풀 큐. 이건 풀큐예요 그리고 이거는 큐풀. 이거 풀어도 반응 못 해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제가 직접 천상계에서 해봤는데, 이거 절대 반응 못 해요. 진짜. 반응할 수가 없어. 이거 인간의 속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 이겠죠? 이 풀이겠죠? 이풀 이플 하나 가시다 남은 게이 이플. 풀. 그리고 이 풀은,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건 도발 풀이랑 약간 비슷해요, 써, 최네. 거리가 애매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써도 안 돼요. 다쓸 쯤에 써야 돼요. 다쓸 쯤에 써야 됩니다. 대시가다 도착할 쯤에 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원딜이나 상대 딜러 물때 그렇게 그냥 하는데, 이런 것도 돼요. 이건 근데 솔직히 실전에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Z자도 돼, 이거. 그냥 이제 약간 끝에서 플래시 쓴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Y에 맞추던가. 왜냐면 근데 보통 이프를 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왜 끝에서 쓰라고 하면은 이프를 해야 되는 경우 는 이렇게 딜이 뭐냐 거리가 애매할 때잖아, 그죠 근데 중간에 써버리면은 이렇게 중간에 앞에 멈춘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바로 찍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쓰라고 이렇게. 그럼 안 되는 거리도 돼요. 끝에 쓰면 이게 약간 버그처럼 더가 어 미안해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상대가 이즈리얼, 루시안, 혹은 아칼리, 뭐 이런 애들, 도중에 있는 애들. 솔라리 버그 있어요? 가지 마세요, 절대. 이거 안 올라가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이템. 버그 고칠 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스킬, 이제 궁, 붕... 스킬 관련해서 오늘 쓴 얘기인데, 자, 궁을 쓸 때는 항상 봐요 상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을 이렇게 쓰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수 있죠 자 근데 클레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갑자기 삥 돌아요 혼자 혼자 삥돕니다 열심히 돕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돌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돕니다 자 여기까지 와드가 없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한터가 열린대요 <웃음> 이렇게 씁니다 이런 각도 잊지 마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쓸수 있어요 정면으로 쓰는 건 요즘 다 반응을 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 여기서 쓰던가 이러면은 애들이 막 우왕좌왕해 지금 진영이 뭉개져요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버리면은 진영이 뭉개지면서 이렇게 싸먹는 구도가 나와서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어떻게 어디로 뺄지 궁소리 들으면 이쯤을뺄뺄아아에요요어 근데 되게 좋아하는 각도가 뭐냐면 포탑 뒤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어차피 실드 있어가지어 포탑 뒤로 게 어떻게 어게어게어가게어조건어딜을칠 수가 있어요그어서원어떻 원콤을 원수을있어이게어무조어 원딜이잖아 어서게 어떻게 얘떻게어 남이 아니면 드레이븐 아니면은 잔나, 럭스 이런 얘들이잖아. 무조건. 원딜 아니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서 뒤치기 이렇게 빡 해주면은 됩니다 <웃음>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된거 같고 여기까지면은뭐 이제 다 알려드린거 같고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또